잡시다. 피가 말한다 이런 제목으로 언어를 바꾸자 합니다. 아,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어떤 일반적으로 표현할 때 운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보면 됩니다. 숙명이라고도 하는데 아, 우주 만물 특히 자연 또 지구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 사물들을 지배하는 불가피한 필연적인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있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과학과 여러가지 많은 방법으로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과학으로도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상상력이나 어떤 추론에 의해서 생각해내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인간은 진화가 되었다 모든 생물들은 진화한다 지금도 계속 진화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의 소칩니까 다윈이라는 사람이 세상을 툭 하루하루 돌아다니면서 동물들을 연구하고 생물들을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하고 연구한 결과 모든 것은 진화론 진화에서 이렇게 되었다 동물을 보고 진화론을 이야기합니다 아그 시간에 성경을 보면 얼마나 확실합니까 네, 그죠 성경을 보면 허송세월을 막을 수 있잖아요 무언가 사물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어떤 힘이 있는데 그 어떤 힘인데 그 어떤 힘을 따를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힘이 있고 비합리적인 힘이 있고 초 논리가 작용하지 않는 초 논리적인 힘이 있고 어떤 힘이 작용하는데 아무리 아무리 파헤치고 연구해도 모르는 거야. 성경은 분명히 나와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이시요 성령님이시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다 신적 작정을 하셨다 내가 세상 모든 만물을 한번 창조하셔야 되겠다. 창조해야 되겠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 이 신적 작정 안에 모든 사람들과 만물들과 모든 생물들의 각자의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미리 예정하고 정해놓고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알수 있는 방법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을 믿어야만이 알수 있는 거죠. 신앙으로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평생에 걸쳐서 내게 어떤 운명이 있는데, 나는 어떤 운명인가? 운명을 좀 거슬 수는 없을까? 나는 농부인데, 언제까지 이 농부 일만 해야 되나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 언제까지 가난해야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운명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목표를 찾고 목적을 가지고 무언가를 지향하고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이것을 알수 있다 같이 합시다 목적이 있다 목표가 있다 하나님께서 새로 깨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인간이 죽어야 되는가 왜 인간이 병 들어야 되는가 왜 누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야 되고 누구는 안 걸려야 되는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라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돌연변이를 일으킨 거 여러분 아세요 돌연변이를 일으켜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어요. A형은 미국과 남미 쪽에 내가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다.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는데 B형은 유럽 쪽에 C형은 아시아 쪽에 성과 성이 성을 공격하는 쪽과 성을 방어하는 쪽과 싸우는 것처럼 일렬로 쭉 서서 바이러스 세균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1진이 있고 2진이 있고 3진이 있고 공격 선봉부대가 우리나라 이 자기 몸의 세포를 건강 세포를 파괴시키고 죽을 수 있어요 왜 세포는 세포 벽이나 세포는 또 다른 것을 만들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격에 의해서 일진이 죽으면 이진이 또 나와서 공격하고 세포를 죽일 수 있고 부실 수 있고 약간 쪽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건 완전히 사단의 역사는 것과 똑같아요. 영적인 전쟁 같아요. 왜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몰라요. 석가도 모르고 공자도 모르고 맹자도 모르고 순자도 모르고 영자도 몰라요. 미자도 몰라 미자 집사님 왔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미자야 혹시 순자 권사님은 알 수도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 자 자가 참많아안 그래요 현자씨 자 무슨 말이냐면 왜 죽어야 되느냐 성경에 들어가면 죽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죄가 있었다 어떤 죄? 하나님께서 창세에 말씀하신 것처럼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중앙에 그두 가지 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수 있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니까요 중앙에 내가 이쪽을 보느냐 이쪽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눈앞에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니까요 저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먹으면 살어 다른 나무 열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선과 악을 열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너희를 죽는다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두주 동안 자가 격리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가 두주 동안 집 밖에 못 나갑니다 괜히 딱 들으니까 심리적으로 벌써 압박이 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혈압 약을 먹어도 혈압이 더 올라요 그러니까 집에서 잠을 자도 잠자는 게 아니야 한 시간에서 세 시간 내에서 잠자면 다 깨요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알게는 이 나무를 다 먹으면 너희는 죽는다 결국에는 뭐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를 줬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생각해봐 네 마음대로 말해봐 네 마음대로 행동해 그러나 마음껏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꿈꾸고 마음을 먹고 이거는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의지를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양심 이성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이거는 죄다 죄가 아니다 최소한 양심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양심이 타락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제 그런 소리 했죠 근데 우리 예수님 사람은 이 양심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게 해서 신앙 양심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양심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이, 내가 양심주고 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황 양심으로 바꿔야 돼, 이걸. 내가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선택해서는 안 되고, 이, 내가 할수 있는 이 자유 의지에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의 선택, 말씀의 생각, 말씀의 의지,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이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선택과 올바른 의지를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잘 인간에게 죄가 있었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선악과를 먹어 버렸어 그냥 근데 선악과를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불순종한 거잖아요 불순종하니까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영성이확 사라져 버렸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보고 싶으면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또 에덴 동산에서 다른 동물하고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 그러면 영계 출입해서 하나님도 만나고 볼 수도 있고 음성도 들을 수 있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런데 선업과를 먹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불순종이 이제 몸에 배었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영성과 영적인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영적인 교훈이 확 막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뭐가 남았어요? 양심과 이성만 남은 거예요 썩어빠질 육체 죽어야 될 육체만 남은 거예요 생명이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야 부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안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제 이성으로 짐성처럼 본능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놓쳐버렸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셔야만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낳고 낳고 낳고 살인자 자식이 나오고 형제가 형리를 죽이고 가인이 창세계 사장에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때려 죽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또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또 물어보셔. 하나님은 앞에, 하나님 앞에는요, 하나님이 다니시면, 피도 인격체처럼 피가 말을 하고, 땅이 소리를 내고, 공기들도 말을 할수 있고, 바람도 말을 할수 있고, 바다, 모든 것이 인격자처럼 사람처럼 증거가 되고 증명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 천국 가서 확인해 볼 거예요 신의 물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나무가 소리를 내면서 찬양하라 찬양하라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라 종류별로 말하지 않는 사물이 없더라니까요 그래서 벽에도 기가 있고 입이 있으면 천장에도 눈이 있고 공기 중에도 눈과 코와 입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언행심사가 다 녹취되고 녹화되고 촬영이 다 되고 있어요 왜? 주님 앞에 가서 심판 받아야 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자 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을 버려서 자기 영혼을 버리고 수고를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 여러분 때문에 자 그러면 히브리스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아라 이제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아담이 후손들은 대대로 대대로 원죄가 상속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히브리스 12장 14절에 거룩함을 쫓아다 이것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게 쉽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에는요 더 위험한 함정이 많아요 더 위험 요소들이 많아 예수 믿으면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주임을 볼수 없다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천국에는 더러운 자가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입이 험한 사람은 천국 가길 포기하세요 남의 말 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걸 포기하세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걸 포기하세요 정치적으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포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내려놔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니까 제자들이 막붙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열심 당원이 있었어요 열심 당원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헛뚯뚱. 예수님의 능력이 있지 권세 있지 예수님 앞에는 막 귀신들도 발발발발 발발 떨지 권세 있는 말씀으로 인해서 대제사장 바리세인 사두개는 막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죄가 막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끌어들여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정치 세력화 시켜서 로마를 몰아내고 압제자를 몰아내고 그래서 정치 하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의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되고 있어요 거꾸로 세상에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보수 진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영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영조가 사셔야 됩니다 보수의 영은 망쳐요 보수의 진보의영은 망친다니까 그건 다 세상의 나라야 세상의 나라 우리 천국 가야 되는데 절대로 죄와 욕심이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에게 있는 욕망이야. 어떤 사람은 주임의 감동을 한다고 래서딱 말을 딱 들으면, 그건 욕심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욕망이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시도하는, 그건 세상적인거야. 다 세상적인거야. 그래서 성도들을 그런데 희생시켜. 그 목사의 주관 때문에, 그 목사의 사상 때문에 성도들을 다 희생시켜요. 그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들인데, 기도를 그런데 이용해 먹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만족이 없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묘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도 다 도망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먼저 고기를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루스 다른 자들로 나도 가라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근데 예수님 벌써 그곳에 계셨어요 가참다 아, 영혼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 몸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신 것처럼 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후사 3장 10절에 먹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자만에도 나와있지만 다시 말하면 자기 몸을 위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허황된 인생 속에서 살아가면 누가 나를 대접하지 않나 누가 돈을 가져다 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좋은 직업을 주지 않나 누가 좋은 직업을 주겠어요 일하지 않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경비는 경비대로 수위는 수위대로 노가다는 노가다대로 서빙은 서빙대로 어찌됐든 자기가 주어진 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을 해 봤어요 경험을 해 봤어요 한 번은 평화시안 공장에 70몇 년도인가요 79년도 그때는 가방 끈이 짧고 무식하니까 힘만 세니까 청년 때니까 재단판에 재단 보조로 지 있을 때니까 한 직원들이 한 80명 되는데 미싱사들 아가씨들이 탁 빠져나가고 지하에 재단 다이 밑에 막 지똥 싸놓고 막 지가 말라서 죽고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야 너무 시커멓고 거기에 좁으니까 근데 한 번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점심때 내가 청소 한번 해야 되겠다 들어가 가지고 청소를 하는데 먼지가 얼마나 나는지 마스크를 핸드 마스크 코 이쪽으로 막눈 이쪽으로 다 먼지가 폭 이렇게 끼어 가지고 근데 그걸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누구요? 아니 그 학교 먹는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요 그래. 나는 주인지도 모르고 아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한번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사람 없을 때 그래? 잠깐 나와봐 아니, 누군데 반말 찍찍거리고 반말거리야. 일하는데 방이 되게. 나오보니까 사장님이 들어와가지고요. 지, 뭔가 지시하려고 하는데, 종업원들이 다 나가서 점심 한 시간, 한 시간 그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편안하게,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점심 얼른 나가서 한 바퀴 돌고 그그 속에, 광속에 들어가서 청소하니까, 사장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그때 추석 때 며칠 있으면 추석인데 그래 가지고 내 위로도 재단사가 있고 뭐 공장장도 있고 몇 사람이 한 일곱 여덟 명 있는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오라 그러더니 갔더니 봉투를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줘요. 김근, 내가 김근을 좀 봤는데. 야 점심시간에 딴 사람처럼 놀지 않고 왜 그렇게 일을 해 쉬었다 하지 누구 봐준 사람도 없는데 아니요 사장님 누가 봐달라고 하는 게 아니요 그냥 너무 지저분해서 더럽어서 한번 했어요 아이 그랬더니 그때요 내가 79년도인가 그때 40만원씩 받고 있었어요 근데 봉투를 3개인가 2개인가 주는 거예요 내 위에 상사가 보너스 10만원, 20만원 받았는데 나는 40만원을 받았어요. 아니, 사생님왜 이렇게 많이 주십니까? 내가 쭉 지켜봤어. 일을 열심히 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게 너무 멋있다. 나한테 김군, 앞으로 소망이 뭐야? 네,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요. 자, 가방건이 짧습니다. 그래 내가 등록금 대줄게. 공부한 열심히. 그래서 검정고시 합격하려고 무지 노력했는데 안됐어요. 전혀 다른 쪽에 가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야 하나님이 참 놀랍더라고요. 그 장로님 가정인데 거기에서 목회자가 다섯 명이 나왔어요. 완전 밑바닥 공장에서. 내가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역사 하시는구나 자 여러분 허황되게 우리가 살면 안되고요 죽도록 충성을 대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육체적으로도 게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육신적으로도 열심히 살면 사는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요 또한 또한 가지는 자기 영혼을 위해서 게으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육신적으로는 열심히 사는데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세계에 가면 자기가 했던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는 이제 처음 하는데 천국을 전해 갔는데 지금도 그렇게 그분이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천국에 갔더니 어떤 분이 천국의 한쪽 구석탱이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천국에는 쭈그리는 사람이 없을 텐데 왜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지?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집이없는데 한쪽 귀탱이에서 쭈그리고 있어요 어떨 때는 돌아다니기도 하고 막 깊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집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우와 와 죽겠다 와 죽겠다 천국에 온 영혼들이 거의 대부분 자기 집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으로 다 들어가는데 이 영혼은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왜 자기 집이 없는가 했더니 아, 불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 코로나 전세에 나오죠 코로나 전세 자기는 구원할 때 불가운데서 어떤 거 같아 그분이 누군가 했더니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을 때 예수님께 주여 당세의 나라에 임하던 나를 기억하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한편 강도더라고그 강도는 아무것도 주님이 산 것이 없어 다만 십자가에 매달릴 때 주님이 가운데 계셔서 주님께 요청을 했어요 나는 강도 짓을 저질러서 죽어도 마땅합니다 근데 한쪽 강도는 빈정거리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면 네 와봐. 네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고 좀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그 한편 강도가 책망하잖아요. 주님을 비난하잖아요. 야, 너하고 나는 죄 지었어. 살인을 저지 죽어 마땅한데 가운데 계신 이분은 죄 없는 것 같아. 그러면서 주야 당신의 나라임을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래서 그 강도가 낙원에 갔는데 낙원의 한쪽 퀵팅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더니까. 라 와. 왜? 주님을 위해서 한게 없어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한게 없어요. 그 천국에도 얼마나 아쉬운 사건들이 많은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자기 영혼을 버려서 죽으셨다. 자기 영혼이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죽으신 죽음으로 내몰리게 해주셨는 속건제 제물로 드렸는데 주님은 만족해 계셨다 조건이 없는 거예요 내가 천사람에서 그 네가 수고한다 내가 당신을 서 기도한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충 기도한다 당신이 욕을 하던 나라다 나는 최선이다 이 사람이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범죄자 중에 하나로 주님은 생각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지으셨어 너의 죄를 왜 나한테 덮으이오는 거야 우리는 세상에 법정에 가서 이렇게 고발하고 승리하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할렐루야 우리하고 틀려요 초대교 성도들이나 성기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은 틀려요 예수님의 피가 말을 하는 거예요 피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자 예수의 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죄 용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속건죄 속건죄 허물을 씻기 위해서 드리는 죄사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자기 똑똑 자기 가진 재산 자기 건강 자기 명예 자기 학심 자기 학심 이게 아니고 자기 경험이 아니라 예수의 피가 우리의 영원한 무기가 된다니까요 네. 회귀하지 않으면 별 볼일 없어요 천국 못 가요 회귀하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도 약해 성령의 역사가 없거나 약하거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도 제대로 된회귀 날마다 회귀수도 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죽도록 찬양하고 회귀했잖아요 같이 합시다 회귀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는 주님의 보혈은 살아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그 먹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비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리고 막 피를 뿌리는 거야. 예수의 피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2절.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뭐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예수의 피가 있다. 천국에도 보혈의 강이었어요 제가 한동안 수년 동안 지옥을 많이 갔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서 저기 가서 나올,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주님의 명령에서 천사가 내 몸을 데리고 나오면 천국에 가서 지옥을 항상 먼저 갔다 오면 천국으로 보내서 천국에 보혈의 강이 있는데 보혈의 강에다 나를 집어넣으면 눈을 떴는데 빨간 주님의 피가 강물처럼 그 안에 다 깊이 피. 넣어놓고 그내 몸에 내 영이 막 난, 난, 이, 완전히 난자당했어요 귀신들한테 그리고 보혈 강에 가면 상처 있는 곳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거품이 일어나는 것처럼 치는 것처럼 주님의 보혈이 살균 소독을 하더라고 내 영을 할렐루야. 내죄 가운데 있는데 이 죄의 문제를 주님의 피가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또행위책 있는 그런 방들에 가보니까 내 이름으로 된행위 책이 있는데 천사가 가져서 그것을 보여주는데 내 죄목들이 쫙 있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찍어서 지운 흔적들이 있어요 지운 흔적 나는 죄인이구나 죄는죄인데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이것을 또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야구부지장 15절 욕심이 잉한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어떤 죄성이 있거나 죄를 한번 지으면 죄는 절대로 가만히 안아서요어깨동말할 죄를 찾아요 욕심이 자꾸 생겨 욕심이 잉티면 어떻게 돼요 죄가 생기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에는 심판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어 인간의 죄는 그 무엇으로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피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서만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오다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죄를 속할 수가 있다. 구약에서는 속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셔서 율법으로. 그래서 제사법에 레위기에 많이 나와 있죠. 근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신약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다. 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0장에 단번에 제사를 드려버렸다. 그래서 단번에,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있습니까? 어디서 누가, 언제 해결해야 된다? 그 가문의 죄를 끌어야 된다? 가문의 몇 대, 몇 대, 몇 대까지 끌어 올라가서 그 깊이 들어가서 뭐 죄를 차단한다?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이 들으면 단번에 죄가 용서가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3대, 4대까지 갚는다 그러니까, 출해국계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있말씀 가지고 자꾸 3대 4대 우리 집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도, 고조까지 고가지고 아, 무슨 짓고 무슨 짓고 아이고 참 구약에서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속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그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은 천 대까지 극휼을 베푸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죄를 짓고, 그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3대, 4대까지 내가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죄를 자목하면, 천대까지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그런 데까, 그런다고 해서 천대까지 갑니까? 안 갑니까? 갈 수도 있지만,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히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라.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거라. 요한일서 상 5절에 십절 적보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케 하실 것이요. 자, 또 재밌는 사실 하나 있는데 천국 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무슨 충격을 받았느냐 아니 감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는 인간들이 있더라고요 큰 소리를 지르는 인간에서 감히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어? 근데 왜 저런 인간들이 소리를 지르지 알고보니 하나님의 재단 앞에서 목배임을 받은 사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재단 앞에다빠 소리를 지는거야 대모하고 막 우리의 피를 언제까지 신원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순교자들의 피는 죽어도 말하는 거 죽어도 죽어도 할렐루야 살아도 죽는 사람이 있고 죽어도 말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는 장세도 요한계시록까지 진짜 막 줄줄줄줄 흘리는 피 흘리는 역사야요줄줄줄막피 미치는 사건이야요구약에서는 짐승의 피가 흐르고 신약에서는 세상 죄를 지 좋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시고 피가 흐르는 곳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막 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기설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찾아 봅시다 그리고 그냥 속상하고 괴로우면 그냥 칵 죽어버립시다 예. 가뜩이나 열받는데 근데 누가 대신 죽여줘야 돼요 우리끼리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예. 자 요한계시록 6장 예. 9절에서부터 시작 가서 죄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어 큰소리로 불러가는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해 주지 않으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아니 각각 저에게 신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을때 아직 잠시 동안 시대에 저희 동무종들이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 보좌 앞에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예. 겨우 영혼만 구원 받아 가지고 천국의 한 낙원의 한 구석탱이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자가 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 재단 앞에서 팍!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전에, 몇년 전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관광, 그, 관광 사업을 하는데, 여행사를 하는데, 목사님, 서울의 큰,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 신한 전라도 쪽에 그, 문중경 전도사가 6.25 때까지 복음을 전해서 증도라고 하는 섬을 다 복음화 시켰어요. 죽을 때도 6.25 때 그때 그 공산당, 공산당원들한테 잡혀서 순교를 당했는데 그분이 섬을 다 뒤집어 놨어요. 그쪽에 있는 섬들을 다 뒤집어 놓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다 세웠어요. 그래그 길을 가봤어요. 그래서 겨울에 갔는데 눈이 막쏟아져고 그러는데, 한쪽에 한 마을에 가니까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있는 그 마을로 딱 들어가니까 사모님하고 나하고 갑자기 막 어흐 다른 사람들 다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특히 이제 사모님도 그랬지만 내가 좀더 심하게 막. 으아, 으아. 군질나는 거에요 내가 멀쩡한 내가 왜 이러지 막 피냄새가 진동을 하는 거에요 여기 누가 죽었나? 너 돼지 잡나? 사람이 피냄새가 팍 나면서 막 코로 입으로 온몸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에요 불세례하고 나서 한몇년 지나고 나서 정말로 색다른 시험들 정말 많이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 한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예수님 사람들 싹 교회에다 가다 놓고, 불질러 버리고요. 공산당원들이 와가지고, 어린이들, 한 살, 두 살, 세 살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거기에 있는 예수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어요. 그 뒤에 가보니, 교회 뒤쪽에 가보니까, 무덤들이 있는데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피냄새가 막 진동을 하니까. 자기가 코피가 나서 이 코피가 멈추지 않아서 계속 목구멍 넘어가는 이 코피도 구역질 나는데 피는 항상 살아있더라니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곱 지진을 떼실 때에 성도들이 막 제단 곁에서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향연 기도의 향목 기도가 막 일어나고 성전에서부터 매사에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시작한 다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가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천국에 가 보니까 순교자들은 특대올로가 있어요. 특대 레벨이 다르다라고 레벨이. 사도님 어떻게 하다 그렇게 순교하셨습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당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요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님을 세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제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싹싹 빌어서 그렇게 순교를 했는데 순교자들은 특별한 장소가 있고요 하나님 재단 앞에 항상 그룹이 열두 그룹이 쭉 있는데 하나님을터 앞에 항상 먼저 순교자들 재단 밑에서 천국 가면요 자기 집도 있지만 성도들의 수준에 따라서 성도들의 봉사 헌신 수준의 강도에 따라서 특별한 장소들이 다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소형 공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 순교하신 분들은 이렇게 이런 장소에 오세요 이렇게 오세요 저렇게 오세요 전도한 사람은 이렇게 오세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물질로 봉사한 사람은 이쪽으로 서 이렇게 오세요 다 하나님의 법이 흐르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한 대로 행해제 기록한 대로 그들이 가는 데가 따로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그런 장소에 배경되는 친구들이 따로 있어요 피 흘리는 사람은 피 흘리는 사람이 가야 될 장소가 있고요 피의 재단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들이 가는 장소가 또 있고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는 그런 장소에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가고요 순교자들은 또 순교자들 모임에 또 있고 충성한 사람, 헌신한 사람 봉사한 사람, 주님의 보좌 앞에, 촛대 앞에 나가는 사람 예.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어떤 떡상에 차려야 떡, 말씀의 떡이 근데 말씀의 떡이 먹는 떡도 되게 돼요 음식들도 와, 난 끝까지 그, 끝이 없는 떡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쭉 하게 해서 또 떡상 앞에 또 앉아서 근데 또 이야기하자면 순교자들이 움직이고 가는 곳은 천국에 는 모든 백성다 우러볼 수 있는 영광의 자리에 가게 돼요 제일 첫 번째 순교자를 우대해 주시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런 데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딱 보면 천사들이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여기입니다 당신 여기입니다 천국에 얼마나 질서가 조직 질서 체계가 얼마나 철저한데요 보면은 내가 끼어서는 안될 자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순교자들은 하나님 께 큰소리 칠수 있어요 큰소리로 당당하게 큰소리를 쳐다라니까요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니까 쉽게 그냥 몇 마디로 외치는 것 같죠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드렸으니 얼마나 당당할까 누가 하나님 모자 앞에서 큰소리 치겠어요 감히 근데 천국에는 큰소리 치는 사람이 누구야 순교하는 사람 그러니까 큰소리 친다 그러니까 막건방지게 큰소리 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장암하고 위험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정도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쭈그리고 앉은 사람은 너무 많아 <웃음> 세상에서도 노숙자인데 천국에 갔어 온 노숙자야 성인 노시고 이름이 숙자야 교회에 가본 일도 없고 교회 다니지만 철학위도 해본 적이 없고 교회 오지만 십일조 해본 적도 없고 감성금 해본 적도 없고 금축금 해본 적도 없고 봉사 해본 적도 없고 성심 주고 찬양하는데 팔짱 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찬송가도 한 줄도 몰라. 근데 어떻게 천국에 왔어요? 봉사를 해본 적도 없고, 헌신해본 적도 없고,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말질만 한 건. 죽기 전에 잠깐, 불가운데서, 하마튼 불벼락만 을뻔인데 소동과 고무라 땅에, 고무라 땅에 유황불 심판하기 전에 로세가장을 끄집어낸 것처럼, 고론도전서 3장에 나와있죠. 어겨우 건전해는 사람도 위험하고 건짐을 받은 사람도 위험하고 예. 순교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피값 갚아달라고 막 그런 분가요? 하나님 억울하고 <웃음> 분합니다. 안 좋아서 억울하고 분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피값을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계속 기도하시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큰 수를 그들이 외치는 주님께서는 그래 동무의 숫자가 자기까지 기다려 기다려 자 내가 두루마기 줄게 흰 두루마기 멋진 두루마기 입혀주고 주님의 신부들이지만 격이 있고 레벨이 있고 다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쉽고 가볍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마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옷 입은 거 보세요 사이찌면딱 따라서 볼록볼록 나오잖아요 그래요안 그래요 또 바느질이 잘못되면 뜯어진 옷 입잖아요 천국은 바느질이 잘못되면 그러진 않는데 세마포 옷도 다 틀려요 세마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다양하고 종류별로 많은데 천사들이 자기 집에 가면 천사들이 옷장에 쫙 있어가지고 천사들의 수종을다 해요. 순교자들이 입는 옷도 있고 영광의 옷도 있고 충성의 옷도 있고 봉사의 옷도 있고 기도의 옷도 있고 섬김의 옷도 있고 생명의 옷도 있고 주님의 보혈이 묻어 있는 옷도 있고요 웨딩 드레스 갔던 참 멋지고 아름다운 옷도 있고. 보석 달리는 것도 있고, 멸류관, 머리에 멸류관 쓸때 입는 또 예복이 또 따로 있고. 정말로 다양하고. 어떤 때는 영적전쟁을 강력하게 하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왔을 때, 영적전쟁하는 종들이 입는 그런 옷도 있어요. 전사의 옷도 있고. 또성령심을줄 때. 나 오늘 저성령심을 여러분들이 막췄잖아요 천일도 주고. 그때 그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이 창부에 가서 성인춤을 종류별로 옷을 입을 텐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상상을 할수 있을까? 또 순교자들이 입는 옷들도 있고 여러분 지금도 순교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모슬렘권에 가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중국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한에서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아직도 순교자들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교자들의 숫자를 지금 헤아리고 계세요. 몇 명까지 채워야 되나? 조금 더, 조금 더 채워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순교자들 몇명 채우고 계시는 거예요. 좀 계속. 날마다. 하나님이 보실 때그 숫자가 채워지면, 이제, 이 주님이 당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지고, 성령의 인을 이마에 치고 그 모든 것들이 다짜맞춰지고 정확하게 테이프 감기는 것처럼 정확하게 모든 것이 착착착착 맞아떨어질 때 주님은 오십니다 피값은 계속 상달될 것이고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피가 우리에게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피오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세요 기도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말하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세요 이거 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보상받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여러분 상급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거일절 뭐 세상껏 해봐야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골라서 찾아내서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껏 달려왔습니다. 다시 한번 천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날을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힘이라도 있다면